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베라크루즈 인증 데이라이트 작업입니다 베라크루즈의 경우 2015년 7월 이후 DRL 의무화 이전에 출시된 차량이라 아쉽게도 데이라이트가 삽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이라이트는 주간시에도 흐린 날이나 안개가 자욱한 날 반대편 차량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라이트 중 하나인데요 안전은 물론 심미성까지 더한 데이라이트를 베라 크루즈에도 장착하려 합니다. 우선 데이라이트 작업을 위해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.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해 흠집을 방지하고요. 오늘 사용자 제품은 오스람 인증 DRL로 별도 구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검사 시 문제없이 통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베라크루즈 오스람 DRL은 일반적으로 프론트그릴에 브라켓을 이용해 고정하지만 오늘은 좀더순정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크롬을 절단 후 고정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착 부위 가공을 마쳤으면 배선 작업에 들어갑니다 배선은 납땜과 수축 튜브 그리고 흡음 테이프를 이용해 2중 3중으로 꼼꼼히 마감합니다 선작업이 끝난 후 테스트를 한번 진행합니다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네요 데이라이트의 고정이 끝났으면 다시 범퍼를 조립합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항상 이상으로 순정같아 보이네요 오스람 데이라이트는 헤드라이트 및 미등 점등 시 오프가 되며 오스람 제품은 디밍으로 형식 승인은 받지 않았기에 비밍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. 이상입니다. 베라크루즈 인증 데이라이트와 함께 더욱 안전한 주행 되세요. 감사합니다.